네, 오늘 배우실 것은, 음, 그러니까 기타를 피킹하실 때, 어, 부위별로. 그러니까, 저음부, 중음부, 고음부, 이렇게 나눠서 치는 것. 어, 이제 처음부터 세 단계로 나눠 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저음부. 그러니까, 저음부라는 것은 어, 주로 4, 5, 6번 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음줄. 고음부는 1, 2, 3번 줄을 이제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피킹하실 때 어, 저음과 고음을 나눠서 치면 리듬감도 더 살릴 수가 있고 다양한 장르를 기타 하나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보통 G 코드를 잡고 기타를 6줄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치죠.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치면 은 강약도 없고 계속 여섯 줄을 치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몇 박자 째를 치고 있는지를 어, 밴드에게 지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홀수박을 저음 위주로 치고요. 짝 수박은 고음 위주로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예, 비트는 뭐 4비트로 하던, 8비트로 하던, 16비트로 하던. 자, 16비트로 치면은 저음 고음 저음 고음 이렇게 되겠죠. 그냥 4비트로 하면은 저음, 고음, 처음 고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음을첫박이만 하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는 고음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고음 홀수박을 저음으로 쳤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자, 홀수박을 다시 저음으로 치면은 저음, 고음, 저음 이번에는 첫방만 저음으로 치면은 네. 그리고 좀 락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어. 그 저음을 좀 많이 칩니다. 요번에는어 저음을 정박마다 다 저음을 치고 그 정박과 정박 사이의 업박에는 고음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고음, 점고음, 점고음, 점고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점고음, 점고음, 점고음, 점고음. 고음. 자, 고음을 업으로. 업박이기 때문에 어브라 하시는게 더 좋겠죠? 자, 점, 저음, 음저음부 정확하게 4,5,6번줄을 안 치셔야 됩니다. 대충 4,5,6번줄을 점, 음 그다음에 1,2,3번줄을 어브로 고음 저음, 고음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어, 저음과 고음을 나눠치면 리듬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이렇게 일정한 리듬 말고도 특정 리듬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 비트에 잘 나오는 빰빰빰 빰, 빰 이런 리듬 있죠. 베이스가 둥둥둥둥 이런 리듬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기타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베이스 흉내를 기타가 내주는데 저음줄이 이 리듬을 따라서 빰빰빰 하고 그 사이사이는 고음이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궁궁궁 궁, 궁. 네, 이렇게 베이스 기타 흉내를 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저음 줄과 고음 줄을 잘 나눠서 치면은 리듬감을 다양하게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좀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요번은 16비트에서 빰빰빰이 리듬을 음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고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단단단단단 여기만 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밤밤밤, 밤밤밤, 예,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드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드럼에서 스네어가 둔, 따, 따둔, 따 둔, 따, 둔, 따, 따 둔, 따할때그 스네어를 고음줄로 그 표현을 하고 킥 드럼을 그 저음줄로 표현을 하면은 이 드럼 흉내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둔 딴따둔 따 그러니까 점, 음 고음 고음 저 고음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셋넷궁 딴따궁 네, 따궁 딴따궁 따궁 딴따궁 이렇게 되면 드럼의 킥과 스네어를 어, 따라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고음만 치거나 저음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락적인 성향이 강한 곡에서 이제 보통 베킹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파워 코드로 저음 쪽 음역만 계속 쳐 주는 주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렉 기타가 하고 또는 베이스가 하지만 어 어쿠스틱 기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여섯 줄다 치는데 저음 쪽을 좀 강하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락이 8 비트기 때문에 여덟 박그팔 분음표 여덟 번을 다 어, 저음 줄 위주로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은 거의 안 나오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예, 저음 위주로만 들리죠. 하나 저음, 반반반 이렇게 예, 저음 위주로 되겠죠. 예. 네, 그 고음줄 위주로 칠 때는 보통 생략 코드에서 많이 하지만 그냥 G 코드에서 잡고 어, 이제 이거는 혼자서는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예. 밴드에서 이제 인도자가 기타를 가지고 밴드가 있을 때 인도자가 이렇게 여섯 줄다 치면은 랜드랑 소리가 섞이면서 좀 음역대가 엉켜서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도자는 고음줄만 치면은 어, 어쿠스틱 기타 특유의 선명함도 잘 살아나고 예,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방만 저음을 해주고 나머지는 고음을 해주는 것입니다 8비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3,4,5,6,7,8인데 1만 저음 나머지는 고음. 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처음 고음, 고음, 고음, 처음 고음, 고음. 네, 이렇게 어 기타를 하실 때 항상 여섯 줄다 치시고 풀 스윙하지 마시고 풀스트로크하지 마시고 곡에 따라서 이렇게 저음 줄 위주로 또 아니면 고음 줄 위주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